KBC, 정경원입니다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목요일 퍼레이드 강원입니다. 내일 강원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찬 공기가 남하면서추워지겠습하다 퍼레이드 강원 마칩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이어서 테마 스페셜이 방송됩니다.